팔뚝살, 뱃살,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지방 털어버리는 고독한 유산소 투 출발할게요 워밍업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이 동작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무릎을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贝 해볼게요. 굿굿 많이 왔습니다.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이럴 때숨 고르고 해볼게요. 펀치 준비. 상체는 돌아가지 않도록 정면 보고 아이고. 정면 유지 서울대사 엄지 가볼게요. 준비. 시작! 후. 후. 약간 싸움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단련하는 사람처럼 후. 후. 후. 너무 힘든 분들은 많이 안 앉으셔도 돼요. 금래님처럼, 레아님처럼 조금만 앉아 소리가 더 커. 여기 쭉 늘어날 수 있도록. 저 부하는 게 없는 만큼 바운스, 바운스. 돌리면서 뒷부니다 배에 힘을 주고 최대한 집중해야 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반대할게요. Сеньор 저는 조금 더 빠르게 너무 힘든 분들은 레아님 속도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이 동작 하실 땐 코어에 힘 주시면서 훨씬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어에 힘 주고 어깨 굽지 않도록 리한 일도 꽤 빠른데요. 팔, 다리 쭉 펴서 끝까지 해볼게요. 그만 걸을게요. 크루들이 퇴근을 안 하시네요. 준비 시작. 호흡 힘 줘서 팔꿈치랑 무릎 닿게. 시선은 상체를 따라가 주세요. 후후후 후, 후. 좋아요 끝까지 갈게요. 이만까지 꺼져줄게요 그만 걸을게요 리커버리 이번에도 점프 없어요 통통 뛴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준비 시작 동작은 크게 크게 이렇게 하면 운늘효과 없어요. 크게 크게! 발끝은 땅을 찍어주세요. 후. 후. 끝까지 가볼게요. 공작 크게 아시죠? 팔 머리 위로 쭉쭉 뻗어주세요. 끝까지! 2세트! 거의 다 가고있어요! 그만! 걸읍시다! 후 열심히 하시네 다음 동작 펀치해볼게요 준비 시작! 각이 생명! 발끝은 세우고 골반도 돌려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안 돼다. 잠깐 체력이. 체력이. 화가 많이 나셨네. 끝까지 뻗어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갈게요. 걸어주세요. 걸을 때 충분히 유식하시고 너무 힘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서줄게요. 다음 동작 해볼게요. 준비 시작 주의점 정면 볼게요. 코에 힘주고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허벅지 한쪽 자극 확실하게 느끼면서 자극이 잘안 오는 분들은 좀더앉아주세요 굿! 팀원들 퇴근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가볼게요. 걸어주세요. 아직 할만 하시죠? 미소 지으면서? 그 다음 제일 어려운 동작 시작할게요 시-작 후후 후. 여기서의 생명은 팔이 아니라 버티는 것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려면 팔 동작 빼주세요 하체는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 뒤에 레아 님이 있어서 잘안 보이네. 끝까지 갈게요. 이 동작이 나왔다는 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볼게요. 그만! 걷기! 다리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 준비 시작! 한 발씩 뒤로 뻗으면서 상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고정! 앞에 의자나 나무를 안고 있는 느낌으로 후. 후. 아주 좋아요. 고임 끝까지 가볼게요. 다 왔어요. 정말 다 왔어. 후, 땀이. 걷기 걷기.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동작 해볼게요. 후 준비. 시작. 몸에 바수를 쳐서 쭉쭉 쭉 뻗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더 앉아주세요. 좋아요. 끝까지 팔, 다리 쭉 뻗을게요. 후후다 왔어요. 몸 최대한 다 쓰면서 조용히 해줄래요? 후 걸어. 라스트. 라스트 동작. 준비. 시작. 고 u m b e she, jack. Go him to go. Today, I'm going to go to t h 지 e 반대 해볼게요 준비 시작 반대쪽 많은 분들이 은근히 더 어려워해요 마지막 동작이니까 확실히 끝내버릴게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목강이님처럼 끝까지 해. 그만 시원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깨 굽어 있는 분들 쫙 펴주세요. 쭉 목도 최대한 늘려줄게요. 쭉클라 끝까지 그만. 다음 동작 해볼게요. 팔 많이 썼으니까 뒤로 넘겨서 준비 시작. 쭉 팔이. 반대편 어깨에 닿을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너무 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허리 펴고 쭉 천천히 해볼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풀었다가 다시 볼꿈치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세요 쭉 팀원들이 퇴근을 안 하네요 다음으로 다리 많이 썼으니까 앞쪽으로 발끝 세우고 내려줄게요 후, 이 상태에서 쭉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눌러주세요 천천히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나야 해요 이 동작 힘든 분들은 숙인 다음에 반동을 살짝 주면서 내려가셔도 돼요 대충 해볼까요? 앞쪽 짚고 숙일게요. 와... 이때쯤이면 땀이 뚝뚝 흘러야 돼요. 힘드신 분들은 살짝 흔들어주면서 호호자국천천히 <웃음> 내려줄게요.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프 하나도 없었는데 땀이 막 뚝뚝 떨어져요 최고 이 운동 후에 스트레칭 부족한 분들은 단호TV 스트레칭 맛집이니까 찾아서 완료해주세요 오늘 동작은 시